오랜만에 찾은 국가가 부른다 에서 오늘도 역시 박창근만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배따라기에 유리벽 찻집을 불러주었는데요. 언제나처럼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 나의 감성을 자극시켰습니다. 누구에겐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위로 밖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평안과 쓰담쓰담을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한번 보내보시죠. <웃음> 나도 잊나 음, 격치던 가을 속으로 훌쩍 떠나고만 싶어라 해뛴 너의 yeah, yeah. 조그만 탁자 위엔 아직도 차차히 다섯 곳이 모여 있겠지 그래서 울던날그 유리벽 장치 창가에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 라도던작긴 꽃은 아직 기쁨 있을까 눈물 흘리며 떠나리 안녕 많은 가을 나그네처럼 단발머리 나풀거리던 지난 날 너의 모습 나이서 울던 밤그 유리병 창집 창가에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 음. 음. 언제나 해 맑게 yeah. 나를 바라보던 작은 꽃은 아직 귀국이 있을까 눈물 흘리며 떠나리 안녕 나는 가름 나그네 지난 날 너의 모습 간직한 채로 청소는요 는요 <웃음>